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의무기록에 k 7 4 1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간 진단만 받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 25200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.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, 제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 중제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망인이 2011년 6월 2 2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이번 치료를 받은 질병인 알코올성 간염이 위 10대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 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 계약 전 알리의무사항 제5항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가 언급한 망인의 질병 중 간경화증 이외의 질병은 이 사건 질문사항에 기재된 10대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간경화증의 경우에도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위십대 질병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바 같고 H내과의원에서 망인을 진료하고 작성한 2012년 11월 3 0일자 진료기록에 K-741이라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당시 간경화증으로 질병확정진단이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위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 중 제5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